쉬어. 쉬어. 쉬어. 쉬어. 쉬어. 아, 그 뭐야? 그게 어 아! 뭐야? 뭐야? 뭐야? 뭐 뭐야? 뭐야? 뭐야? 뭐야? 그야 그게 야그야 그게 뭐요 哎呀一路来呀一路来呀快点我<笑> <皮皮>。<笑><笑> 왜 이렇게 지저야? 왜 이렇게 지저야? 왜 이렇게 지저? 왜 이렇게 지저야? 시끄러워서 그래? 쭉쭉쭉쭉쭉. 왜갖고너코 코 봐봐, 제 코. 너뭐 하는 거예요, 지금? <웃음>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아니, 너? 너? 이놈? 이놈? 너 이놈 해요. 살려달라고. <웃음> <어떻게 살려주신가>? <웃음> <웃음> 괜찮아. 오빠 이거 하고 싶어? <웃음> 이거 하고 싶어서 그래요? <웃음> 이거요? 페퍼, 이거 갖고 왔어요. 이게 좋아? 손방울이라고. 네, 손방울 모아요 자꾸. <웃음> 잘 돌아다녀. <웃음> <웃음> 이때 음, 예쁘네 이거 뭐예요? 오 <웃음> <웃음> 코를 열심히 <웃음> 아 뭐야 아 그래? 아 뭐야 아 그래? 어, 어, 어, 아 그래? 아 그래? 야 그래? 아 그래? 아 그래? 아그 진짜 그래? 아 그래? 아 그래? 아 그래? 아 기절 뭐뭐뭐 뭐, 뭐. 장난감 가지고 오세요? 장난감? 약간 삐띠삐삑이가 어, 어, 어. 어때요? 아 우리 삑 소리 나는데 있어 음. 오늘 소품 좀 할까요? 제가 가는데 너무 안되겠어요 저는 그 그래 을못 입고 그 <웃음> 정말 너무 예쁘고 네, 은근히 저한테 관심이 없네요 아하이고 아, 어, 정말 근데 저 사진보다 훨씬 더예쁜거 같고요 오. 되게 실태고요 보여서 네, 우리 저 아우리가 난 짱인 줄 알았는데 역시 젊은 친구여가지고 저 무릎 클 키우시는 분저 우리 저 페퍼티비 보세요 거기 사실 키우고 싶은 분 키우고 <웃음> 싶은 분 <웃음> 거기 얘만 있는 게아니 이상한 애도 있고 생각이 없는 애도 있는 것 같아. 요 여러 가지보도폴리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같다. 그래서 보도폴리 키우시는 분들 보도폴리 라이프가 전보도폴리 라이프라고 하는데 보도폴리랑팔면서 내가 좀 변해야 되거든요. 뭐쪽으로도 변해야 되고 또 여행 같은 것도 좋아해야 되고 산책도 즐겨야 되고. 그기서 아마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 분이 우리 페퍼 언니이지 않을까 싶은데. 예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봐주시면 은보로콜리 아마 키우는 데길라잡이가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,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. 네, 수고하세요. 근데 제가 목욕 자주 안 시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람이 이상한 거그다 <웃음> <웃음> 네.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네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그거 뭐 근데 자주 시키는 게 이상한 거지 <웃음> 오물이 눌었는데도안 시키는 <웃음> 거가 이상한 거와 네,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너무, 너무 재밌었어요 <웃음>